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범프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오른팔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볼을 치면서 레슨을 받으면서 혹은 뭐 여러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레슨을 받으면서 많이 들으셨던 얘기가 바로 골프는 왼팔로 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골프는 왼팔로 쳐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왼팔로 쳐야 되는 게 아니라 양팔에 힘이 균등하게 들어가야 좀더 좋은 스포츠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왼팔로 들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이유가 뭐냐면 은 대부분은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의 힘이 왼팔의 힘보다 월등히 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팔을 많이 쓴다는 라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지 실제로는 양팔을 좀더 균등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오른팔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왼팔만 가지고 스윙을 한다면 라은 그거는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양팔을 균등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왼팔을 많이 써라는 라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잘못되게 이걸 받아들이신다면 은 오른팔은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 혹은 오른팔로 공을 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잘못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왼팔은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오른팔을 이용해서 스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일단 간단하게 차이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볼 포지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볼을 이렇게 7번 아이언 기준으로 공을 중앙에 놓으면 은 오른팔, 오른손의 경우에는 기준점이 오른쪽 어깨 기준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 기준으로 스퀘어 밀고 나가면서 클럽은 약간 다치면서 공이 맞아요 그래서 오른팔을 많이 쓰면 은 볼이 좀 다쳐 맞는 경우도 있고 혹은 스윙 궤도가 여기가 포인트기 이 때문에 여기가 중앙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점을 지나서 들어가면서 공이 맞기 때문에 약간의 아웃인 스윙이 많이 나와요. 오른팔을 이용하시게 된다면. 은자 왼팔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여기예요. 왼쪽 어깨 앞에. 그렇기 때문에 왼팔 위주로 스윙을 하시게 된다면 클럽페이스는 살짝 열려서 공이 맞겠죠. 다만 중심점이 여기다 보니까 왼팔로 스윙을 하게 된다면 은 아무래도 인사이드에서 들어오면서 중심점을 향해 가는 도중에 공이 맞기 때문에 왼팔 위주로 스윙을 할 때는 조금 더 인아웃 스윙을 편하게 할수 있어요. 오른손을 가지고 하면 은 그러면 은 인아웃 스윙이 불가능한 거냐고 라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오른손 오른팔을 이용하시더라도 인아웃스윙은 충분히 가능해요 자, 먼저 백스윙을 올라갈 때는 오른팔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백스윙 때는 왼쪽 사이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클럽이 오른쪽 사이드로 이용, 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오른쪽 사이드로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을 갈 때는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오른쪽 사이드를 이용해서 백스윙을 가고 자, 이 상태에서 잘못된 오른팔의 사용법은 이 오른팔이 이렇게 살아나면서 몸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너무나 눈에 띄게 아웃사이드인스윙이죠 이렇게 공을 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공을 친다면은 라 공은 방금 보신 것처럼 말도 안 되게 이상한 곳으로 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 사이드를 쓸때 어떻게 써야지 오른쪽 사이드를 조금 더잘 쓰는 거냐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자 오른쪽 사이드를 이용해서 클럽을 아래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려 달라는 얘기는 제가 참 많이 했었죠 오른쪽 사이드를 이용해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백스윙탑 올라갔을 때 그, 왼손 바닥에 하늘을 봐야 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오른손등을 젖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른손등을 젖히게 되면 손등은 땅을 바라보고, 요 젖혀진 이 앵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른팔을 아래쪽으로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팔을 아래쪽으로 펴주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클럽은 인사이드로 떨어져요. 내가 이때 몸에 회전을 진행하더라도 클럽은 공보다 뒤에 있게 되죠. 그럼 아주 자연스러운 인사이드 아웃 스윙을 할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나겠죠 굳이 왼쪽을 쓰지 않고 오른쪽을 쓰더라도 인사이드 아웃스윙이 충분히 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주면 되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제 인사이드에서 넘어가야죠 어떻게? 몸의 회전과 함께 오른손의 앵글을 그대로 유지시켜준 상태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오른팔과 몸을 이용해서 다운스윙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드로우볼이 나오게 돼요 왼쪽 사이드를 이용하지 않고 오른쪽 사이드, 오른팔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드로우볼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나는 몸을 쓰는 게좀 어렵다 나는 조금 더 오른팔로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백스윙한 상태에서 똑같이 오른팔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려준 상태에서 오른손바닥이 땅을 보면서 그대로 밀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몸 앞을 통과할 때까지 내 몸은 최대한 아래쪽을 향해서 눌러두시고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명치가 공을 바라보게 명치가 아래쪽을 향하게 최대한 이렇게 눌러놓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갔다가 오른팔을 떨어뜨려주시고 오른손바닥이 아래를 보면서 그대로 몸 앞으로 지나가게 된다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인사이드 아웃 궤도에 드로우볼이 나오게 돼요.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 게 보시면은 클럽패스는 인투아웃 3.1도 그러면서 공은 약간 오른쪽으로 출발했다가 기에 살짝 왼쪽으로 떨어지게 되,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른팔을 이용해서 인아웃스윙을 제일 쉽게 만들어주는 방법 그리고 덮어치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른팔 팔꿈치가 접혀지는 부분 이 안쪽 부분과 오른손 손바닥 이 손바닥이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 나를 바라보면서 들어오면 은 이렇게 나를 바라보면서 들어오면 은 무조건 공은 훅이 나게 돼 있어요. 자그러기 때문에 이 접혀지는 안쪽 부분과 오른 손바닥이 정면을 바라보는 걸 유지하면서 내려오신다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접히는 부분과 손바닥이 나의 정면을 바라보게 타겟의 90도 부분을 바라보게 유지를 하면서만 들어오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은 아주 자연스럽게 인사이드에서 떨어지게 되고 페이스 또한 다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이쁜 드로우볼을 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왼쪽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인아웃 스윙에 드로우볼까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죠. 오른팔로 떨어뜨려주면서 몸으로 회전을 한다. 혹은 오른팔을 떨어뜨려서 그대로 오른팔로 밀고 나간다. 이렇게두 가지 내용. 이 오른팔을 이용한 스윙, 왼팔은 클럽을 잡아주기만 하고, 오른팔을 내려서 밀어주거나, 아니면은 오른팔을 내려서 몸을 옆으로 돌려주거나 하는 이 오른팔이 위주가 되는 간단한 스윙만 하셔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편하게 인아웃 스윙을 할수 있어요. 포인트는 앞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내 몸은 타겟의 반대쪽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팔도 내몸 앞으로 타겟의 반대쪽으로 떨어뜨려주시면서 지금의 동작을 진행을 해주신다라면 오른팔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오른팔이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오른팔을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오른팔은 앞으로 진행이 돼요. 그 이유는 왜냐 백스윙이 올라갈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왼손바닥이 하늘보게 오른손 손등이 땅바닥을 바라보겠는데 오른팔이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오른손이 힘을 딱 주고 버티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운스윙때 당연스럽게 이렇게 앞쪽으로 떨어지겠죠. 오른손에 힘을 주시던 힘을 빼시던 쭉 가면서 클럽이 젖혀질 수 있게 이렇게 코킹을 한달라기보다는 오른손을 젖혀주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앵글을 만들어 주신다면 두 개의 90도의 앵글을 백스윙 올라가는 상태에서 만들어 주신다면 이 앵글만 유지해 준다면 오른팔을 이용하더라도 정말 편하게 공을 칠수 있어요 지금 친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볼을 치실 때 너무 왼쪽 사이드를 이용해야 된다 골프는 왼쪽으로 치는 거다 라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 물론 왼쪽을 이용하면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기는 해요 다만 오른팔을 이용하더라도 오른손을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스윙을 할수 있으니까요 너무 왼쪽에 집착하지 말고 오른팔을 정확히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시면서 스윙을 진행을 하신다면 전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공을 칠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골프는 무조건 왼팔이 아니다 오른팔이 절대 방해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 오른팔도 잘만 쓰면 왼팔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린 범스 골프 이경원 프로였습니다